오, 뛰어나왔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잘했다, 잘했 끈을 받고 올라가네, 그래도. 아이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난리도 아니야. 다섯다 내키겠네, 다 내려왔어.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보이도 않는다. 위통 구숙겠어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아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비들 올라가게 시원한가이새 어이구, 저, 단숨 올라가요. 내, 내, 내, 내 다리를 와서 치고, 치고 껴올라가잖아, 붙들고. 저봐, 우리 동굴 다 흔들고 나니까. 파이어, 지붕까지 올라가 이제 사다 예전 파이어. 한번 가보면 이제 응? <웃음> 한번 가면 두번 가고 두번 가면 세번 가고 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니바이오, 태가 고, 다이가이오 태가 고, 니이가 고, 이가 고, 해바이 봐요. 내가 고, 태가 고, 태가 고, 태가 고, 태가 고, 나왔네. 잘가 고, 태가 고, 태어가 앉았다. 고, 태가 고, 태가 고, 태가 고, 아이고. 그래 저.. 어떻게 할래저 무서워서 저거 봐, 저 올라가도 못 하고 내려가도 못 하고. <웃음> 음, 내려온 게 이제가 내려온 게저 이제. 미끄러져서. 지고다 분질어 놓고 뭐 입에다가 시어프. 음, 해로사가시니 해로 그 앞에 것도 따야 돼, 큰 것도. 뭐? 저 앞에 오이, 뭐? 그 앞에 스무이도 따야지. 따야지, 도게 따야지. 그거도 칼로 잘라, 그냥 손으로 그렇게 해 잡아당기고 그랬는데 동굴이 상하나 거지. 가위 갖고 당겨, 잘리는 거.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웃음> <떨어졌다>. <웃음> <웃음> <웃음> 몽때리 완전해. 내가 뭐야 저기 잘지. 아가 너 누구야? 이리 와봐. 저 여기한테 가는데 저몽때리고 있네. 안전해. 또 올라가려. 또 올라가. 아 이건 뭐 이거. 거 주저 안전 눈에가 저 견교. 다쳤나 보오. 가봐. 만져봐. 따따야지 이렇게 다쳐나 안 일어난다 왜요? 로 저기도 있고 콩콩 응. 거콩 다쳐나 안 일어나 만져봐야되거든요 왜 몽때리고 앉았어 다쳤어? 놀랬어? 누구 다쳤나 이이 바보 같은 년아 거기서 거기가 어디라고 올라갔다 떨어져 그래 참말로 한장아가서 물 lump l 하네이 고만 이곰 아곰 저봐 저봐 저저저저 빨리 떨어져, 떨어져. 아직도 가슴이 툭 덮어들고 있어, 얘. 음흠. 놀라갖고, 언니가. 그랬어, 아, 놀랬어. 그걸 왜올라가래 이봐요, 이 새끼들. 아유, 이 새끼들 봐. 아이고, 쇼쇼쇼, 볼만한 거 있다, 얘 오늘. 그래도 아. 아, 끈적이 아니게 이게 또툭 아, 달라져. 그래, 끈이라고 한다고. 내가 집어 얹어놨더니, 박스 때 굴렀다 이렇어 해서 내놓고 뭐. 에헤, 에헤. 왜 그랬죠? 에헤, 에헤. 떨어졌어! 아이고, 이거 떨어진다. 미 떨어진데 재밌다. 아이고 매, 금금 어, 떨어진다. 꿈미 떨어진다. 떨어진다. 내가안 돼. <웃음> 정신 응. 차려서. 내려내려뻑치 하고. 저거를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섞었어. 섞었어, 었었었었어또 올라간다. 떨어졌어. 재미있 와 어딜 가볼라 그래 범비 쫓아가봐 또 범비도 나가봐 어이구야 쫓아간다 거기 올라가는기야 올라가는 거 순식간에 올라가지 고미야. 띠리에. 고미에. 아이고 저 허룩겠다.